설득만 이야기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설득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타부서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요. 근데 제일 설득을 잘해야 될 사람은 상사죠. 상사를 설득을 잘해서 나를 잘 어필해서 인사고과를잘 받아야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올라갑니다. 직장 생활에 꽃하면 승진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물을 먹는다. 이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남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적당히 남과 같이 승질을 해야 직장생활을 오래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사고과를잘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고과에서 불만 사항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이런 분 계실까요? 아 우리 회사는 정말 공평해 아, 우리 부장님, 정말 공평하게 평가를 하셔. 이런 분이 많을까요? 어, 너무 불공평해. 불공평한 것 같아. 어떤 편이세요? 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야. 그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웃음> 다들 그래요. 열의 아홉, 뭐 열의 백 명이 99명은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얘는 왜? 인사고가 자체가 불공평입니다. 어. 왜?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산당처럼 똑같이 나누자. 월급도 똑같이 받고 입사해서 어, 그 퇴사할 때까지 똑같이 어? 공평하게 호봉순으로 가자. 이런 직장이 지금 있을까요? 과연 일할까요? 열심히. 원래 인사고가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겁니다. 여기서 불공정과 불공평을 좀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공평하지 않거든요. 근데 공정하지 않으면 화나잖아요. 어,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공정하는 거고요. 우리 MZ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정한 겁니다. 불공정한 건안 돼요. 불공평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안 돼요. 그래서 인사고과할때 서로서로 조심해야 될 불공정 사례 다섯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메모하셔서 그래 내가 상사라면 부하직원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내가 부하직원이라면 아난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고요. 지금 또 부하직원이라도 언젠가는 또어 평가를 할 위치에 가시잖아요. 어 내가 지금은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평가하실 때 불공정한 평가를 안 하셔야 겠습니다 자 불공정 평가 사례 첫 번째입니다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 뭔가 외모에 대한 후광 효과 뭐 잘생겼어 키가 커뭐 예뻐 이런 것 때문에 점수를 더 주는 거죠 요게 많이 일어나는 오류가 분공정입니다 이, 이 많은 시험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음, 형을 덜 받고, 어, 외모가 범죄형처럼 생긴 사람이 <웃음> 형을 더 받더라. 이게 후광 효과라는 거죠. 뭐, 어느 학교 나왔다. 어, 뭐, 학위가 있다. 어, 이런 거, 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그런 후광 효과 때문에 인사과를더 준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 열심히 하라겠죠. 어, 이런 그 후광 효과에 대한 오류. 자, 두 번째는요, 유사성의 오류입니다. 뭔가 나랑 비슷하다. 부하직원이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야 어, 이런 사람들한테 더 점수를 더 준다 이건 문제가 있죠 닮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부정적 이미지 효과입니다 소위 말하는 게 찍혔다죠 찍혔다 어, 한번 찍혔다 어, 저 친구 내가 어, 예전에 한번 너 두고 봐 어,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래서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끝까지 뒤끝이 있어 가지고 찍은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거죠. 어, 이게 나중에 알게 되면 어,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부하직원에 뭔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르다. 그때 평가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갖고 오는 것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개인적 연고 때문에 어, 그 동향이라든가 어, 뭐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연고가 있고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점수를 더 준다 어, 많이 하는 오류죠 있어서는 안 된다 어, 이 휴강일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 뭔가 나랑 가까워서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오류가 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섯 번째는 불성실한 평가자입니다 예, 평가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 평가를 하니까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어. 인사평가 제출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다섯 가지 오류를 좀 제하고 제대로 인사평가를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어떻게 해야 인사 점수를 잘 받는지 그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